누구나 한 번쯤을 봤을 법한 여행의 미치다 채널 영상에서 뛰어난 몸매와 미모를 자랑하며 여신 느낌 물씬 풍긴 모델 김보라는 1991년생 올해 33살로 키 167cm에 몸무게 46kg이라고 해요 김태희를 닮은 외모와 시원시원한 바디는 누가 봐도 슈퍼모델 안하면 누가 슈퍼모델을 하냐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김보라는 2016년 슈퍼모델로 데뷔합니다 김보라는 슈퍼모델로 데뷔하기 전부터 유명 몸짱 연예인들 바디 대역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설연, 강소라, 이영애, 이보영, 수지, 이나영 등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배우들의 바디 대역을 했다고 합니다 바디 대역이라고 말하기에는 피지컬과 외모가 대역한 연예인들보다 압도적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린 계기는 여행에 미치다 오사카여행 영상인데요 남자친구와 오사카여행을 하는 영상인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미모로 열이라는 여자친구 그런 여자친구를 더욱더 이쁘게 만들어준다는 금손 남친이라고 알려지게 됩니다 금손 남친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게 화려한 크레지션 기법과 bgm에 맞는 스피드의 편집 기법이 보는 이로 하여금 빠져들 수밖에 없는데요 김보라의 남자친구는 국립발레단 소속의 발레리노로 활동을 했었다고 해요 현재는 여행 영상을 전문적으로 올리는 36만 명의 경식스 채널 운영 중에 있습니다 36만 유튜브 채널인 경식필름은 여행 영상 채널이긴 하나 대부분이 김보라가 열리라는 영상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여친을 두고 안 찍으면 도대체 뭘 찍겠어요? 아무튼 사람들이 김보라에 관심이 많아지자 그녀는 개인 채널을 개설하기 위해 금손 남친에게 카메라 촬영 기법과 편집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걸 또 금손 남친은 시리즈화하여 알콩달콩한 영상을 제작해서 화제가 됐어요 세상은 공평한 걸까요? 미모와 금손 둘다 가질 수 없는지 그녀의 채널은 화려한 영상이 아닌 소소한 브이로그 채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미모로 열리라는 김보라와 그녀의 금손 남친은 유튜브 채널마저 천생연분인 건지 동일하게 36만 명 채널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조만간 김보라 채널이 경식 필름 채널을 넘어설 것 같아요 역시 재능보단 외모인가 근데 전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아무리 이쁜 여자친구라고 하지만 5년 동안 매번 촬영하고 5년 동안 매번 편집하면 아무리 이뻐도 질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못 만나봐서 모르겠다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안 누르면 못 만나.